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 바퀴입니다. 이번에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에게 살짝 긴장감을 줄수 있을 것 같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퍼스널 모빌리티를 단속하는 경찰분을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그럼 함께 가볼까요? 파주경찰서 운정야당 지구대 소속 김지수 경장님이십니다. <목소리> 혼자 하시기 바쁘시겠다. 운영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신도시다 보니까 또그 킥보드가 전문동 킥보드가 굉장히 그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음. 예, 도로가 잘돼 있고 뭐 구역이 잘 나눠져 있으니까 또 역과 그 주거지 사이에 그 킥보드가 굉장히 많아요. 음. 굉장히 많은데 뭐, 뭐 홍보적 어, 아니면 인식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 헬멧 미착용이라든가, 음. 이런 사례가 너무 많고, 음. 또, 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음. 어, 예를 들어서, 킥보드와 뭐, 자동차의 사고도 많고, 음. 또, 왕왕 음주운전을 하고, 킥보드를 타는. 그러니까, 자동차는 안 되는데, 킥보드는 단속을 안 한다. 그런 아니란 인식도 좀 있어서, 실제로,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사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하면 킥보드가 오토바이처럼 새끼로 빠진다거나 단속의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이클로 킥보드를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응. 방식도 효율적이고 옆에 직원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예 아예 나 힘들다 어디 어디 힘들다 카메라 정, 네, 수집용, 네 영상 수집용, 블랙박스, 음 그리고, 그, 범칙금 발부용 프린터기, 네, 경찰 PDA, 이걸로 이제, 등, 등록해가지고 발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도 조치할 때, 그, 제가 이제, 계도 조치하는 사람들 명단 적어놓는 수첩이랑, 네, 그리고 필수품 이제, 공무원증. 공원증 필수로 들고 다니고 자 여분 프린터기 용지 <웃음>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디... 많은 분들이 지금 처음에 못찍이셨는데 이렇게 경찰용 불빛이 있어요 이게 경찰용 불빛인데 이걸 달고 무전기 네, 무전기로 들고 다니고 아 무전기로 저를 야당지구대에서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전기를 항상 켜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주요 단속하고 있는 것은, 그,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보장구 미착용, 음 네, 핸드폰, 흔히 말하는 헬멧 미착용 하는 것과, 이인탑, 네, 동원초각, 네.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무면허 운전, 네.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있고, 이제 야간에는 이제 음주단, 음주를 하시고 많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셔가지고, 네, 음주사고로 인한 그런 단속도 하고 있고. 자전거는 PM 전동킥보드와 같이 헬멧 미착용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없어서, 어본지금 부과는 안 되지만, 그냥, 제도조치는 할수 있습니다. 아, 헬멧 쓰세요. 이렇게 헬멧 쓰고 안전하게 타세요. 이렇게 권고하는 거죠. 아, 자전거로, 이, 홍남보도요? 네, 본지금 네. 부과 사항 맞아요. 네. 네. 아 <웃음> <웃음> <runner Fereng> <범칙> <laut> <웃음> <웃음> <웃음> 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다리고 있으면 예, 범칙금 부과를 할수 있어요 자전거 겸용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타고 이제 달수 있는 거죠 범칙금 3만원 3만원 네. 네. 네. 자전거 인도주행은 범칙금 3만원 보장부 부착용 2만원 2만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에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되시면 네, 네. 결격사유라는게 발생해요. 이제 다음 원동기 면허를 따고 싶어도 1년 동안은 못 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속당한 부모님이 이제 항의 전화를 하실 때가 있는데 왜 면허 없다고 단속해놓고 왜 면허를 못 따게 하냐. 이제 따고 타려고 하는데 못 따게 하냐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이제 면허를 따시고 타시는 게 그냥 서서 지역에서 서 있으면 응. 킥보드들이 도망가요. 킥보드 타고 이제 도망가시다가 제가 뒤에서 끝까지 아 쓰라고, 오토방 가요, 쓰라고. <웃음> 그냥 서세요, 오토방 가요. 이렇게 그냥 하면 그때에서 이제 아, 오토방 가요고 그냥 쓰시는 분도 계세요. <놀람> <놀람> 뭘안해하요저안보면안보로가세요 일로, 일로 이쪽으로 가세요 일로 거의 횡단보도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에 네, 일로가세요 일로 직진하세요 직진. 저희 입장에서는 또 전기자전거를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또좀 정확하게 딱 그렇지가 않아도 일일이 자전거 25km 이상 되는지 그리고 30km 이상 3 0 k 램 이상 나가는지랑 그런거 스로틀, 빠틀뭐 그런걸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네번거로게 아, 아. 훨씬 많죠 대부분 이제 이런 거는 페, 페달로 같이 돌아가는 자전거라 음. 네 거의 해당하지 않죠 네해십시오그 음,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도 같이지만 그 킥보드에 부딪히시는 분들도 많이 행인들 이제 보행자분들이 많이 부딪히시는데 행자분들이킥포드에 부딪히시면 정말 크게 다치세요. 그치. 어디 찢어진다던가 그치. 이렇게 그치. 많이 다치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를 목격하시거나 이제 그런 위험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민원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좀 단속 좀해 달라고. 지금도 저 앞에 학생들이 그치. 막 타고 다어요 이제 원 애들은 단속을 하는 거죠. 먼저 어. 주세요. <웃음> 이제 안 나면 자꾸 하는 거고, 이제2 0이다도 지금 이거는 페달로 굴려서 간 자전거이기 때문에 네, 상관없어요. 아 이거는 안 써도 되고 네, 이거는 네. 써야 되는 거고 네, 네. 아 타는 거는 상관없는 네상관없아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네, 참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부터 이제. 네, 올해 인사 드릴 까지 양양MC 그리고 영주MC 그음고 네, 챔피언십 음. 음. 어, 먼저 생명을지장하고 의식이 있습니다. 생명이 는 사실 야간 근무가 제일 힘들어요. <웃음> 야간에 잠, 사건이 많을 이 때에는 잠을, 속잠이라도 자면 되는데 아예 이제, 밤에 잠을 많이 못 자서, 그 야간 시간대에 신고가, 일일이 신고가 많다 보니, 음. 저희 순찰차가 이쪽으로 다 집중이 돼요, 야간에 음. 그래서 이쪽 건너편에 또 이제 주택가가 있는데, 네. 그 주택가를 이제 치안이 부족한 저희 경찰관을 대신해서 민간 자전거 순찰대가 건너편 그 주택 단지를 이제 야간에 순찰하는 거예요. 자전거 순찰대가 3인 1조로 나눠서 이제 야간에 계속 이 이제 또 순찰대 순찰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사, 모든 거다 사비로 구성해서 사, 사비로 다뭐 옷이든지 자전거 그리고 뭐 필요한 물품들 다 준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려고 하는게 주말에 이제 사람 많은 곳에서 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홍보를 하려고 해요 뭐 어, 인플루언서들도 좀 참여를 많이 해서 같이 도로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도로교통법을 알린다든지 도로에 자전거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리고 그런 활동을 하려고 만든 순찰이 돼요 주민들에게 봉사, 봉사라는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자, 그걸 또 이제 자전, 같은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순찰한다는 의미가 좀, 뭐, 범죄 예방이나,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 억제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유, 신기 먹고 자주 있네. 네, 동지하세요. 동지하세요. 여기 오세요. 동지하세요 동지하고 있는가? 좀 똥감하셨다시피나? 불량 아니라, 더 불량한 것들이? 한번 갖고 가면 되는 거요 언차세요 그냥 지금 일단 이 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 본인이 계속 이렇게 그냥 학원이 급하다고 해서 기킥을타이안 되네요, 정요 알겠어요? 일단, 면허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법을 어긴 게 이제 단속된 거기 때문에, 뭐 변명에 사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현장에서 햄릿 정 없는 상태에서 쓰다가 단속이 됐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이 정말 그냥 죄송합니다. 네. 어, 정말 힘내세요 <웃음> 의외로 막, 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막, 그렇게 하시는데, 의외로 다들 그냥, 네 순순히 네 대충 하셨어요. 어, 한번도 이렇게 어 민원성이나 이렇게 약간 좀 따지거나 저도 그럴 걸좀 우려를 했는데 아직 근데 그런 건 없었고요. 네.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경찰 여러분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